하이쿠 반갑습니다 구스마일의 구랑 사과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죠? 신규 그랑웨폰이 2종이 나왔는데 첫 번째 오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이 친구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순수 힐러 그랑웨폰인데요 스킬 한번 보자면 워터 브라이드 범인의 아군에게 공격이 35%만큼 HP 회복 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범인의 아군에게 20초 동안 공격 무시 10% 증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무 데미지는 있다 그죠? 방어 무시 데미지가 있듯이 때리는 공격력의 일정 퍼센트를 무시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주로 방모 같은 게 방어력이 높은 앨수록그 위력이 크잖아요. 퍼센트를 깎으니까 이 공격무시도 마찬가지로 강한 공격을 하는 무서운 보스나 뭐 그런. 더 실수록 퍼센트로 깎아내리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패시브는 파운틴 브라이드. 회복량 15% 증가, 크리티컬 저항 15% 증가. 그래서 굉장히 그 아군들을 탄탄히 지켜주는 그런 힐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세리아드는 더 빵빵한 힐러 진으로 구성해서 완벽한 서포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꼭 뽑아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또 새로 나온 그랑의 폰 Q인 거죠. Q의 임페른입니다. 르 자, 스킬 보자면 히트, 하트, 다른 적에게 320% 마법 데미지 그리고 자신에게 15초 동안 LP 가속 50% 효과가 주어집니다 어, 궁이 빨리 찬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놀랍게도 패시브에 보면 은 해방 스킬 궁 사용시에 자신에게 4초 동안 브라이드 하트란 효과를 줍니다 자 브라이드 하트란 어떤 스택이 중첩되는 건데 한 개당 데미지 8% 증가입니다 최대 40%까지 중첩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해방 스킬을 쓰면 쓸수록 40% 그러니까 해방 스킬 5번이 나오면 자신은 데미지가 40% 증가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 궁이 다섯 번 나온다 조금 아주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쓰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장기전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극딜을 내야 되는 컨텐츠에서 어울릴 것 같고 궁이 또 자주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빨리 도달하는 것도 도달하는데 궁 자체가 또 강력하게 이렇게 많이 때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변신 그랑에 폰이랑은 좀 궁합이 안 맞겠고 궁이 빨리 빨리 때리는 그런 궁이랑 세팅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 자 그래서 바로 요번에 요거죠 준 브라이드 그랑의 본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웃음> 네. <웃음> 네, 무료 재화로는 가볍게 말아먹으면서 안돼 내 마음이 벌써 말아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러면 안되는 거야 할수 있어 그렇지 뽑기가 잘 풀릴 때는 굉장히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 봐봐, 야, 이거, 어, 여기 써본다고요 자, 임베르님. 자, 이제 오페스 뽑아야지, 오페스도. 뽑아야 한다. 뽑아야 한다. 뽑아야 한다. 나의 또 천장 엔딩 시나리오가. 어. <웃음> 이브야, 그렇지! 뭐로야 찍어버려 잘했어요. <웃음> 아이브 미안하다. 아, 왜.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미안해. 가디언 이브랑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오, 자, 어? 끝나? 끝났구나. 일단 명함 끝났고요. 첫 번째 천장은 그래도 찍어야겠지? 오, 어? 와, 겁나 예쁘네. 아, 아 아니구나. 아, 잠깐만. 설레. 아, 결국 천장 엔딩입니까? 우리 이브가 그렇지, 모로를 데리고 나왔어요. 춤한번추면 수아크다, 빡, 가오, 듭니다! 오, 얘진짜 대? 얘진짜겁은데 아, 또, 또, 또, 또 김치국 마시길좀 그렇고. 보자, 보자, 보자. 스태프가, 오! 나이 스펙 진짜 이 처천보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다.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그 6월에 햇살을 받은 신부. 뭐 그런 느낌. 야, 그래도 천장은 찍어야겠지? 천장은 찍는다. 예, 요 전장은 못 참죠. 어, 요거는 촥. 야 이번에 1타 이득으로 한번 어두개 한번 가보자. 자, 와우, 신부. 예, 신부 지팡이 같아요. 딱 지팡이가. 신부 스태프 같이 생겼고, 요거구나 요거. 어. 자, 아. 묵고 더블은 아니고, 요 정도면 그래도 만족합니다. 어 잠깐만요 제가 임페르니즘 세팅하다 보니까 극초월이좀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네요 확실히 lp 가속이 1극초월만 해도 60% 강화되고 4극초월에는 80% 강화가 돼요 천장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천장 한, 하나만 더 가볼게요 어. 자 오와 어, 야 한번, 진짜 한번 진짜 부탁한다 야야 야, 모르게 한번 가자 한번 가자 자 한번 부탁한다 오 떴다 떴죠 이건 아마도 아까 보니까 그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아, 맞아. 신부모, 신부모양 있는 거. 그렇지. 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LP 진가더 좋겠고요. 이거 임페론이 이상하게 욕심나네. 자, 아, 물론, 물론, 오페스가, 제가 보기에 그 어떤 파티풀이라든지, 파티프레... 어, 잠깐만 또 떴나? 어, 아닌가? 아이, 또 설레 만쳤네 내가? 예, 아니고요 그 오페스가 파티풀 강림장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제가 뭔가 파티에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약간 극딜충 그런 느낌 좀 있거든? 그래서 약간 궁을 막 빵빵 쓰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막 뻑하면 궁이야. 막 이거 그런 기분이 어떨까? 자, 부탁 한뭐 그렇죠! 자, 불이 타오르고 있고. 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딱 아는가 봐. 어? 지금 내 오페스 방고 임팩, 오차! 떴나요? 떴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극초월, 이극초월.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삼극초월만 해도, 그, 궁에서, 해방기를 쓸때또 LP 증가가, 또 40%가, 궁을 썼는데 궁기지가 차있어.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두 번째 전장에서는 선택상자 지급으로, 여기야. 아, 저는 아무래도 임페리니한테 끌리네. 아니 소, 솔직히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페스가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기 파티에서 그리고 PVP에서도 좋잖아. 오페스는 딱 느낌이 PVP에서 좋거든. 근데 QE 임페리니 PVP에서 안 좋을 거야. 왜냐면 되게 좀 뒤로 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불쪽이 좀 약해요. 여러분 아시죠? 불쪽이 제가 좀 약하다 보니까 어 이거 한번 미친 극딜 한번 보고 싶어. 계속 궁막 나오는 거 이렇게 한번 임페리니랑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와 솔직히 한 천장 더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4극초월하면 일반 스킬에서 LP 증가 80% 거다뭐근는뭐 제가 좀뭐 스스로 조금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 소식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바로 코스튬 앤 뷰티인데요. 자 이번 코스튬 의 컨셉트는 웨딩이니만큼 정말 아름다운 6월의 신부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고요. 자 꿈만 같은 이 순간 정말 꿈만 같은 이순간이겠죠 아이고 행복해야 된다, 슬해야 돼야. 네가 행복하길 빌겠어 멈춰 그다음은 우리 찐자매 우리 또 루인도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루인아 눈부시군요 정말 행복하길 바라면서 왠지 아름다우면서 이제 떠나보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오저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자이번엔좀센 이벤트만 제가 한번 천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벤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좀와이건 되게 좋다 싶을 정도가 보이거든요. 데일리 출상 보상 이벤트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그래서 6월 1일 점검 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출석만 해도 우르도에 지금 보입니까? 천개 천개 천개 천개 막 우르도에 4천개에다가 골드도 막 200만 골드씩 쫙쫙 뿌리고 있고요. 성목의 열매, 성목의 기억 같은 것들도 받을 수가 있겠고, 어 키스톤 파편까지 그랑에폰 상자까지도 좀 푸짐하게 받아 갈 수가 있겠 자그다음 이번에 어, 6월의 신부 준 브라이드 스토리 이벤트가 열렸죠 자 바로 어, 이 스토리인데요 스토리가 알콩달콩하게 재밌더라 라스가 좀 부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 하여튼, 하여튼 괜찮은 스토리였습니다 스토리 한번 감상하면서 우리도 이제 획득 가능 리스트가 와 정말 빵빵한 보상들이 준비되어 있는 스토리 이벤트니까 한번 스토리도 재밌게 보면서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00일 기념 특별 출석 이벤트 해가지고 출석마다 또 키스톤 파편 조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키스톤은 뭐 점찌 그리고 마지막 날은 SSR 그랑웨폰 상자도 하나 줍니다. 자그 다음 그랑나이치의 여정 해가지고 이번 시즌 패스에서 주은의 코스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은이 신부가 되는 모습 뭔가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이런저런 소식들과 업데이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벤트도 여러분 풍성히 즐기시고 즐거운 한주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룹파이.